저는 레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나 인터넷을 통해 매일의 날씨를 확인하는 것처럼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것도 일상이 돼버렸습니다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중국의 영향으로 30에서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양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산업 분야의 석탄 발전기 사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대상 자동차들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속 대상 차량과 단속 기간, 그리고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치 v 와 함께 하겠습니다. 보는 영상은 며칠 전 서울의 상황으로 올가을 들어 첫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렸던 날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관측이 되었고 이 때문에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일부 항공기 의 운항에도 차질을 주었었지 날씨가 추워지는 12월부터 3월 말까지는 난방을 위해서 화석연료의 사용이 늘고 그에 따라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방수량이 적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고농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관리 대책으로 2019년부터 실행하고 있었는데 자동차도 이에 해당되고 제한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올해도 시행을 하는데 2019년과 2020년 계절 관리제 추진 결과를 보면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소폭 줄었고 지도에서 봤을 때도 수도권을 포함해서 미세먼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왔어. 그래서 이번에 3차 계절 관리제를 또 시행하고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게 되는데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70만 대 중. 저공의 미주 지차량 138만대가 이에 해당되고 단속 시행일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까지 시행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운행 제한을 하고 단속 방법은 잠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센터로 보내지고 단속에 적발되게 되면 5초 전으로 차주에게 단속에 걸렸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게 된다고 래 적발 시 과태료는 1일 1회로 10만원씩 부과가 되게 돼 있고 서울시의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주 주차장의 주차비도 50%를 더 부담한다고 래이중 그래. 예외 차량이 있는데 인천 경기의 경우는 이미 저공해 조치 신청을 했거나 일부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은 예외가 되고 서울 역시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과 저소득층 차량 등은 전기간 제외를 한다고 해. 그래. 경제 구독자님 잘 보고 있습니까? 점차 친환경 차의 보급이 늘고 2030년까지 785만 대의 친환경 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과정과 길목에 있는 것 같은데요. 부족한 조기 폐차 보조금, 일부 수입 대형 화물차 같은 DPF 부착 불가 차량도 아직 문제가 있고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는내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